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 셋업을 잡는 순서, 어드레스를 잡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윙이 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드레스를 매번 일관되게 잡을 수 있다면 은 미스샷의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뭐잘 치시는 분들은 다 본인만의 어드레스를 잡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확고히 잡히지 않으시거나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셋업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셋업을 잡을 때 오늘 설명을 7번 하연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셋업을 잡을 때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몸의 각. 두 번째, 공과 나와의 간격. 그리고 세 번째, 내 체중의 위치. 네. 자, 먼저 셋업을 잡을 때 몸과 나와의, 공과 나와의 거리, 공과 내 몸과의 거리는 내가, 어드레스가 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혹은 몸을 이렇게 앞뒤로 빼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자세 들어가 있을 때, 셋업을 잡기 전에, 셋업을 잡을 준비를 할 때, 이미 간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간격을 정하면서 잡을, 어, 유지하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셋업을 잡을 때 체중은 어디 있어야 되냐. 자, 셋업을 잡을 때 체중이 이렇게, 내양 네. 발에, 뒤꿈치 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은 지금 보시면 은 몸이 살짝 이렇게 뒤로 빠져있는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무릎이 굽혀지면서 하얀 타격의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요 네, 지금 보시면 무릎이 하얀 타격을 하면서 굉장히 출렁거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스윙보다는 약간 수평으로 스윙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잡을 때내 체중이 중앙보다 발가락 쪽에 좀더가 있어야지 내가 좀더 강하게 공을 내여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상태에서 내 몸이 뒤로 빠지면 클럽이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게보실수 있으시죠? 살짝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두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시면 클럽이 좀더 위에서 아로 내려오기가 수월해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 몸의 각 그리고 셋업을 잡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셋업을 잡을 때는 공의 위치가 내 양발의 중앙에 들어오게 자 넓게 쓴 상태에서는 중앙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를 좁게 쓴 상태에서 공의 위치가 내 몸에 중앙에 들어오게. 자이 상태에서 체중은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듯이 약간 발가락 쪽에 가있게. 자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클럽을 대요. 자왜 그러냐면 은 왼손으로 클럽을 대놓고 나중에 오른손이 들어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백스윙 때 어깨 턴이 충분하지 않고 다운스윙 때 깎아치면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먼저 클럽을 대놓고 그 상태에서 왼손이 들어가서 그립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이렇게 공의 위치가 내 몸의 중앙, 양발의 중앙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클럽을 대놓고 클럽을 놓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헤드와 그립 끝이 일자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뭐 손의 위치는 누구에게나 다 틀려요. 누군가는 배꼽 앞, 누군가는 왼쪽 허벅지 앞. 저 같은 경우는 왼쪽 허벅지 중앙과 배꼽의 사이 정도에 놓고 셋업을 잡아요. 이래야지 내가 정확하게 셋업을 잡았을 때 클럽 헤드, 샤프트, 왼손, 왼팔 그리고 어깨가 일자로 이루어져서 백스윙 때 조금 더 일체감 있게 백스윙을 올라가고 다운시 임팩트 때도 조금 더 일체감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선호로 하는 편이고 네 손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먼저 체중은 발가락 공의 위치는 내 몸의 중앙 자, 그 상태에서 클럽을 두고 그립을 잡았을 때 그립 끝과 내 배꼽 사이가 주먹 두개 정도 세개 셋업을 다 잡기 전에 이미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자그 상태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균등하게 벌려주시면 돼요. 뭐, 순서는, 오른발 먼저, 왼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중이 약간 더 왼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왼발 먼저, 오른발을 나중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체중이 셋업 때 왼발보다 오른발이 조금 더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나치게 하향타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가면, 체중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셋업 때 이미 오른쪽에 많은 체중이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체중이동이 전보다 조금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은 내가 스윙을 교정하지 않고도 지나친 하향 타격을 방지를 할수 있고요.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 내려치질 못하신다. 내려치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셋업 잡는 순서를 오른발 왼발로 바꿔주시면 아무래도 체중이 조금 더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계사례로 내려치는 하향 타격 흔히 말하는 다음 으로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클럽을 놓을 때는 자, 막 놓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게 혹은 여기 리딩 엣지 부분 이 리딩 엣지 부분이 나를 향하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과 나와의 그립 크과 나와의 간격을 맞춰놓고 공을 힘쓰는 내 양발의 주앙자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먼저 클럽을 대놓으시고 오른발 왼발 하향 타격을 위해서는 오른발 그리고 왼발 상향타격을 위해서는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이렇게 발을 놓는 순서를 바꿔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손 그립을 잡아주신다면 지금처럼 그립끝과 나와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고 손의 위치도 공의 중앙보다 살짝 왼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하향타격을 하기 조금 더 편하고 체중도 중앙보다 살짝 왼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블로로 공을 치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순서를 해주시면 되고요. 셋업을 잡으실 때는 항상 체중이 내 발의 뒤꿈치보다는 발가락 쪽으로 갈수 있게 내 몸을 일자로 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굽히고 힙의 위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굽히고 여기서 스쿼트 하듯이 뒤로 주저앉아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상체를 굽혔을 때도 내려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발가락 쪽 무릎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셋업을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여주시면 조금 더 발가락 쪽에 체중이 편하게 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동작, 공을 때리는 동작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내가 힙을 억지로 빼주는 게 아니라,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펴고 무릎을 앞으로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서 뒤로 빠지게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과 같은 셋업이 나오지, 자, 이 상태에서 힙을 억지로 빼면서 등을 굉장히 힘을 주시고, 어, 허리를 굉장히 힘을 주시고, 펴주신다, 이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어드레스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본인의 셋업을 잡는 순서를 정해주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셋업을 잡으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공과 나와의 간격 그리고 내 몸의 각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내가 일관된 스윙을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미스샷 확률을 줄이실 거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 진행을 하게 되면 나만의 루틴이라는 게 생기, 생기기 때문에 스윙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일관되게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셋업을 잡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좋지만 본인만의 방법을 꼭 만드셔서 네, 그 순서를 지키면서 치는 연습을 한번씩 꼭 해주시면 될 거예요.